여러분 청다 텍스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아 밑에 영어로 어, 써놨습니다.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14절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또 나중에 설명 아, 드리겠습니다. 에, 우리가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죠.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 그리고 5월 2 1 일 이름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둘 플러스가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결혼할 때에 결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웨딩드레스, 면사포를 제일 먼저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점심 먹을 때 대개 결혼식장에 가면 뷔페 음식으로 식사를 하지요. 그 다음에 축의금, 주례, 하객 등등이죠. 근데 최근에 결혼식에 보면 은 주례는 이제 거의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아, 손님을 많이 부른 것 보다가 오히려 그 결혼을 짐 내주고 결혼에 증인이 되는 아, 주례 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조금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오히려 하객은 없고 신부 신랑 두 사람이 가서 교회나 성당에 가서 그 목사님이나 신부님의 사인을 받고 있죠. 그래서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자, 비페,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점심 식사하는 데, 이 신제 뭐결혼식에 간사람들은 하이라이트지요. 혼인잔치, 오늘 본문에 나온 혼인잔치지요. 자, 혼인잔치를 제주도에서 얘기한 피로연이죠. 우리가 피로연 생각하면 기쁨, 즐거움, 해피한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결혼식에 뭐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뭐 좌불 안석 그런 것들은 없지요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추석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 같아라 이러지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결혼식 때가 아니냐는 생각 듭니다. 늘 기쁨이 넘치지요. 뭐 걱정거리가 없지요. 그런 결혼이 이제 오래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자체가 매우 귀중한데 여기에 귀중한 원리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아주 더잘 번역이 됐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내와 한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을 지켜 젊어서 얻은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라고 현대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약간 번역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적 개정개혁, 개영 아, 개정 개혁보다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우리가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의 평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그냥 세상적인 자녀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녀를 낳는 것이요. 또 영적인 자녀를 얻는 것이 곧 우리가 결혼을 귀히 여기는 거고 결혼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혼인잔치에 보면은 이혼인잔치에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마지막 일주일 중에 화요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하고 어느 때 했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유언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무어라고 말씀하시냐. 왜냐하면 이제 다시는 뭐 말씀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화요일 날 이제 뭐한 2, 3, 4일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화요일 날 성전에서 거기 성전에 있는 제상들을 주로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같이 교독했습니다마는 이게 처음부터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의 묶음으로 달락으로도 볼수 있고 또 2절부터 10절까지 11에서 13절까지 두 개의 달락으로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단락은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뒤에 단락은 예복에 대해서 혼인잔치의 면사포 드레스 입는 그런 예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임금이 나오고 아들 종들 처음에 청함 받은 사람들 군대, 나중에 청함 받은 사람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사환들, 여러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임금, 처음에 청함을 받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이세 사람이 주연입니다. 그리고 아들, 종들. 군대 사환 나중에 청함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연하고 조연하고 잘 구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잘 봐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혼인잔치가 하루 요즘은 하루지요. 하루도 아니고 12시부터 저녁 한 6시나 7시쯤엔다 피로연이 끝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며칠을 혼인잔치 했냐면 일주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레아와 라헬의 관계에 있어 결혼하다가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또 일주일간 지난 다음에 일하지요. 또 여러분, 사사기 14장 12절에 보면 삼손이 일주일간 결혼해서 잔치 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동네는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혼인잔치가 매우 매우 중요하지 여러분, 요즘은 제주도에서도 대부분 결혼식장에서, 아, 부패로 필요한 열고 말지만은 옛날에는 가정에서 일 때는 3일 잔치한다 그랬죠. 3일 잔치. 여러분, 3일씩 잔치했습니다. 자, 오늘 혼인잔치 1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나오면 12절에 보면 친구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가요에도 조용필 씨가 불렀내는 친구여라는 단어가 가요 있죠. 그런데 친구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헤타이레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딱세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세번 나오는데 친구여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부 책망할 때 사용됐다는 단어입니다. 마태호 20장 13절도 그렇고 22장 12절도 그렇고 26장 15절도 그렇습니다. 20장 13절에는 품꾼들에게 얘기할 때 불평하는 품꾼을 이리 와라. 친구여 내가 너랑 계약 제대로 했지 않냐. 26장 50절에는 가롯 유다에게 친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망할 때 전부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친구여 할때뭐 그런 의미로 사용하진 않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단어가 나옵니다. 12절에 같이 아 13절에 나옵니다. 13절요. 13절에 나오는데요. 12절에 13절에 나는데 사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요즘은 쓰지 않는 거지 요즘은 요잘이 단어를 쓸 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완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 다른 곳에 보면 은 집사로 번역되고 하인으로 번역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할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물을 기어다가 단지 6개를 다채우라 그러죠. 그랬을 때그 하인들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리고 디모전서 3장 8절에 보면 은 집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에 디아 n 이라는 단어가 집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 헬라에서 오지 않았냐 생각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완이라는 단어를 앞에는 예수님께서 뭐하냐면 종들이라고 랬죠 종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종보다는 약간 아주 조금 직급이 높은 사람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청다택소라고 했죠. 청자는 부른다는 거래요. 다음에 닷자는 많다는 거고 택자는 고른다는 겁니다. 소자는 적다는 얘기죠. 여러분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한 사람이 많다는 거래요. 그러나 택한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청함을 예수님께서 청함을 했을 때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함을 수락했습니다. 청함을 수락한 다음에 예복을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계 단계마다 한 번씩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청함을 거역한 자는 2절과 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는데 예수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이 사람들에게 천국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 줄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아, 방송에도 어, 서, 그런 게 나왔죠. 뭐, 이게 좋은 건데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그런 광고도 있었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혼인잔치에 비교했다는 거죠. 여러분 혼인잔치에 혼인잔치라는 것은 정말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이 없고 즐거움과 기쁨과 해피한 것만 있다는 거죠. 천국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천국을 설명하려니까 가장 적절한 것이 결혼식 때의 그 기분이고 그 분위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혼인잔치 그 천국에 오라 두 번씩이나 오라 그래요 처음에 여러분 3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야 가기 싫어 요즘도 그렇지요. 천국, 천국 없어. 무슨 천국이냐. 이 땅이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또한또 5절에 보면은, 야, 와. 이러니까 나는 밭에 가야 되고 나는 내 사업하러 가야 돼. 이렇게. 두 번씩이나 오라 그래도 안 왔다는 거죠. 왜안 왔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욕심이 많았다는 거죠. 세상 것에 욕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는 거지요. 욕심이 많으면은 안 보인다는 거래요 우리가 마음을 비웠을 때 채워지고 그리고 세움을 받는 거예요. 비움과 채움과 세움의 단계로 가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뭘볼수 없냐 하나님의 능력을 볼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기회가 계속 될 것이다 그러죠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러죠 지금 세상에다 띵띵대고 놀다가 죽을 때 가서 예수님 고백하면 고하 구원 받지 않냐고 하죠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죠 물론 십자가 달렸을 때 우측에 있던 강도는 받았지만 좌측에 있는 강도는 못받았지 구원의 기회라는 것은 이것이 무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죠. 실수는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바로 비참한 심판을 받았다 그러죠 7절에 나오지요 진멸당하고 불살라졌다고 합니다 진멸당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유황불에 떨어진다는 거니다 비참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은 다른 거다 나별을 두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두 번씩이나 불순종했다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하고 나가리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뇨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거죠. 오늘 초대받은 이 사람들은 두 번씩이나 노, 노만 했다는 거 그러면 이 노, 노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계시록 2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은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잘해서 옮기라 그런다는 거예요 시켜보니까 말안 들으니까 야 다음에는 너안 시켜 다른 사람 시킨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정하면 야너 필요 없어 다른 사람 세운다는 거죠. 다른 사람 일 맡긴다는 거죠. 그럼 직장에서도 그렇죠. 일 잘하면 맡김을 받고 일 잘못하면 빼앗기죠. 내게서 촛대를 옮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청함을 수락한 자입니다. 첫 때가 두 번째 사람으로 갔어요. 첫 번째 사람은 진멸당했습니다. 두 번째 청함을 수락한 자는 8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플랜 B를 작동시킵니다. 한 사람 진멸당했으니까 그 다음 사람을 세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보고 믿으라 했을 때안 믿으니까 이방인을 세우는 겁니다. 이, 이때 플랜 B는 자격이 불문입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빈부 귀천 남녀 노소 따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다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은 악한 자나 선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의는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의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나와 이해관계가 어떻게 걸려있냐에 따라서 나에게 해를, 손해를 끼치고 하는 사람, 해를 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대부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지.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청을 받아들이고 누릴 줄 아는 이 준비된 자.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높아지고 많이 갖고 하는 거, 많이 알고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누릴 줄 아는 이런 준비된 삶. 그런 준비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밭갈러 가네 일하러 가네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 진멸당했다 플랜 B에서는 오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준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선한 일에 반드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복을 거부한 자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하얀 세마포 드레스 입은 사람은 뭐냐 는 거예요. 오늘 이 예복은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옳은 행실이라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올바르게 행실한 는 겉모습은 크리스찬인데 속모습은 크리스찬이 아니면은 이 사람은 예복을 거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과 겉이 표리 부동하면 안된대 표리 일체해야 돼그요 옳은 행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안 입었냐 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초청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복을 안 입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일에만 관심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 혼인잔치 하는데 혼주가 다 알아서 예복들을 그 당시에 오는 사람들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야, 예복 필요 없어. 뭐, 내 옷들 어때? 라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일에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불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 여러분 13절에 보면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은 뭐냐 면 내가 나를 이렇게 쫓아보낸 이 사람을 원망과 분노하는 거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후회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은야 내가 젊어서부터 일찍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자식들에게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얘가 큰 다음에 야 우리 엄마나 아버지가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닌다고 얘기 안 했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자식이 후회한다는 거죠. 부모에게 원망 불평한다는 거죠. 여러분 울며 일을 간다는 것이 후회하는 거래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에서 원망,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라고요. 그것은 이 예복을 거부한 자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했고 내 의지, 내 자기의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마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다른 사람 다 같이 먹고 노는데 너안돼 하고 오지 못하게 하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아니면 다 천국 갔는데 심판대에서 자기 혼자 저 지옥 갈라 했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교만에 삶을 살면 그렇다는 거지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내일만의 관심 있는 사람은 불순종이 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림도서 4장 6절에 보면 너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는 게. 말씀 밖으로 나가면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예복을 거부한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춰봐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지 여러분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청다택섭니다 청한 사람은 많대 택한 사람은 적다 왜 택한 사람이 적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택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교회 다니는 연륜의 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장에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인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친절하고 하는 거죠. 황제 복음은 이거와 반대라고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면 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좁고 협작하고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좋은 일하기는 훨씬 어떻습니까? 어렵지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보면 나쁜 일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서 알겠지만 좋은 일은 가르쳐줘도 잘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좁고 협자가. 그런 자가 적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할래야 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생명의 길로 오라 그러는데 그렇게 오는 사람은 적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우리가 도드라 봐야지요. 그리고 우리도 가슴을 치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저근자에 무리에 들어가서 택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넓은 길로 가가지고 청함은 너가 받았는데 교회는 30년 40년 다녔는데 네 생각대로 살았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적용해야 된다 첫 번째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그리고 예복을 주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땅을 밟고 있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유한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삶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 땅에 길어봐야 100년 안쪽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평생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겠다 그럴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다 그런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보면 은돈 많은 사람도 인색한 사람밥한번안사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인색하지 않은 사람은 밥을 잘 사요. 그게 다른 겁니다. 시간이 많고 돈이 많고 명예가 높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기회라는 건 한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내로 기다리는 것도 한정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람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을 봤는데 오늘도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고 예수님의 초청을 수락하지 않고 거, 거역한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짐멸됐다는 거요두 개밖에 없지요. 하늘나라 갔을 때 정말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두 개밖에 없다는 거지. 혼인잔치 같은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은 짐멸 당해서 밖에 쫓아나게가지고 이를 갈면서 아이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문 열어주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지죠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 자신이 내가 정말로 마음이 거듭나고 내 생활이 거듭나서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올라타서 이런 삶을 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거듭났어 그리스도의 초청에 잘 응하고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